어쩌고 원래 이렇게지 않은데. 사여 에보산 영상으로 가는 로그카고 1 5 5 6 열차가 하는곳 6번으로 그 yeah. <봐라> <진짠>. <봐라> 근데 이제 갔다와 혼자 김밥 좀 짤았네. 밥 먹을게. 밥 먹을게. 밥 먹을게. 밥먹을밥 먹을게. 밥먹밥먹을밥 이제. 김밥이 있나? 페라의 응. 우 옆에 응. 김밥집뭐할거 없는데, 어. 괜히 치룩살이 되지. 응. 근데. 응. 네. 완전. 아니, 근데 좀 진짜 횡하던데? 없어. 응. 막손사도옷가이 이런 데도 다 많이 없어지고, 중국인도 어. 없고. 사람도 횡하고. 응. 그래서 내가 원래. 먹고 싶어서 진국수를 탔는데 소진 <놀람> <옷도> 거야. 아니나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너무 햇빛 잘면서 그니까! 이 디자인은 이디이 디자인은 이지이디자인이디인이거이거자이거자인은이 디자인은 이 디자인은 이디자 진짜 라떼 아니야, 그냥? 라떼게 상는거 아니야? 그치? 응. 또 넣어달라고 해야지. 응. 뭔가 다시 만들어 준거 같은데? 그래? 좀더 많이 먹고 주지도 <웃음> 아, 줘? 그반 5,500원이 맞아. 응. 이래야 좀야지 사람이 많다. 촉 촉한 것 같아? 뭐 어? 방이 촉 촉한 거아 안만 남았는데 어 뭐야 다른 게 온데 손조 발달한 거다 그 Ex- 이 이게 나오비 역시 우리가 거랑 달라